기분좋아요. 기분좋아요. 강아지도 코 너무 귀엽지 않나? 강아지도 코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데, 앞도 너무 귀여워서 만지게. 신경도 이렇게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속력도> 안 쓰네? <웃음> 저타치 <목소리도> 기분 좋아 응, 응쾌 e n 거 e r t a 신 n 여 o o d 게신 l 야, 왜 거기까지 도망가? <웃음> 어이없네. 왜 저기까지 도망가지? <웃음> 어자네 왔다 갔다 r e Thank you.